안녕하세요 그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아 어, 유튜브 잘해서 돈 벌자 응? 유튜브 잘해서 돈 벌자 이런 제목으로 아 어, 여러분들에게 어, 그 상세한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아 어,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프로를 요 밑에 가면 한 군데 한 대가 있어요 음. <웃음> 그래서 매우 궁금해가지고 그분들에게 그어 그 광고 수익에 대한 것을 제가 물어본 일이 있어요 한 5천 명 그분 그래됐던가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에, 통용되고 있는 방법이 유튜브에서 돈 버는 에, 내용들을 보면 대략 천 명에 약 10만 원꼴한 달에 그거는 이제 정확한 게 아니고, 자기가 이제 콘텐츠를 어떤 내용을 올렸냐에 따라서, 그 뭐, 어, 뉴욕 할배라고 하는 분은, 한6천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 어느 날, 그 영상 하나 잘 올려가지고, 그게 하나가 이제 뻥 터져가지고, 어, 그, 영상 한 개에서 100만원 들었다고 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일 중요한 거는 내용이 뭐냐 뭐 우리 노래 불러가 자용 이런 건다 꽝이에요. <웃음> 예. 그래서 뭐 시간 올리고 뭐 이런 건 좋은데 예. 실질적으로 제가 왜 그러냐면은 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 제가 유튜브 그 우리 가수들 공연 다하면서 가수들 한천명 정도를 내가 영상을 올리면서도 거기에 막 댓글 달고 하면 엄청 짜증 났어요. 그뭐 어, 아무 쓸데없이 또 그런데 뭐댓글 달아 줘야 되고 뭐 이게 얼마나 귀찮아요 그래 가지고 막 댓글 달지 마라고 막그래고 우리 가수들 이제 그 공연장에 오면은 그저내 영상 올줄 테니까 다 댓글 달지 마 내가 그게 노래 노래 귀찮아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아이 어느 날 가만 보니까 그 유튜브에서도 돈벌이가 된다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음. 내가 공연 날 하는 것도 사실 그 돈을 조금 벌까 싶어서 한 거지. 그게 뭐, 좋아서 한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어, 돈 버린다고, 아, 그러면 또 생각이 다르지. <웃음> 내가 그렇게 해서 이제 유튜브에 이제 달라들었는데, 요번에 어, 코, 코로나 이제 초창기 오면서부터 회사 일도 이제 별로 없게 해서, 이 차저차 이제 그런 유튜브로 내가 유도가 됐어요. 내가, 내가 유도가 됐어 유튜브로. 옛날에 유튜브 막 들다보고도 싫었는데, 그뭐 소품 버려도 된다니까 예. 우리 그공연날 하는 것도 그 무척 힘들거든 그거요 막 일이 엄청 많아 가지고 그래도 그 조금 수입을 올까 <웃음> 싶어 가지고 그래 한 거지 음. 어떨 땐 적전할 때도 막 있더라고 그래서 아 돈벌이가 된다면 뭔짓을 못해 그리고 또뭐 나쁜 짓해 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유튜브에 대한 돈벌이는 여러분에게 제가 권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유튜브에서 돈을 벌게 해줄 때에 정책을 잘 쓴다는 거죠 어뭐 남을 비판하고 남을 까먹기고 뭐어 욕설을 하고 뭐 그리고 더럽고 초잡한거막 그런 거 올리고 이런 데에서는 유튜브에서 어 동의를 안 해주고 그래서 유튜브에서 제일 그 정책에 대해서는 쭉에 그동안에 말 읽어봤는데 보면은 교육성, 교육 성격이 있는 거 어, 그리고 남을 선도할 수 있는 거뭐 어, 하여튼 그런 종류를 주로 그리고 수익성이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복권에 대한 것도 하는 에, 영상을 지금 올리는 이유가 아, 5등만 착실하게 이렇게 맡게 해주면 사람들이 이익을 가져오잖아요 제가 뭐 복권을 사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왜냐하면 이 사행성에 대한 거는 다 해봤거든요. 예, 그저 뭐야? 응? 어? 도리 직구 땡뭐 이런 거다할줄 알아. 다 배워놨어요. 근데 절대로 그 하진 않아요. 예, 한두 가지가 아니고, 뭐저 카드, 포카드, 훌라 이런 거다 배워놨어요. 그거 배우려고 하면 그때 배울 때 돈이라 줘가 줘가면서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 배워서 내가 어디 쓰겠어요 그렇게 그런 걸 해도 절대로 그런 거 사용하지 않아요 배우기만 해놨지 그 배울 땐 재미있으니까 그냥 예 근데 그게 보면 이제 뭐아 하여튼 그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트 가지고 이제 노는 것도 예 그리고 카드 가지고 노는 것도 훌라 뭐 이런거 하면 또 옆에서 또 그냥 아주 사람 그냥 에, 짜증나게 해요 니 때문에 나돈 잃었다 뭐 그렇게 이제 고소도도 치면요 맨날 옆에 사람들 나는 고사리 먹어요 니네 때문에 돈 잃었다는 거야 아니 내가 지금 독박을 쓰고 돈은 내가 내는데도 자꾸 옆에서 지가 돈 잃었다는 거야 내 때문에 왜 거기서 독박 쓰느냐 이거야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얼마 쓰면 그날수 있는데 니가 독박 써가지고 팔이 깨졌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런 그 놀이에서는 카드가 가장 깨끗하더라 카드는 그냥 딱 1대1이거든요 옆에하고 관계없어요 나하고 딱 둘이 예, 뭐 500원 질렀어 그러면 500원 받고 1000원 뭐 어? 1000원 받고 2000원 뭐 이렇게 나가는 건데 뻥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난 이제 그런거 상당히 재미있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하여튼 그 그런 분야에서는 예, 카드가 가장 깨끗해 옆에 사람 뭐라 그는사람없어거냥 예, 상대방 그리고 자기 머리 가지고 아주 하여튼 재미있고 아그 어, 다음에 뭐 사행성 뭐다 해봤어요 종교도 이단 종교 내다 가봤고 예? 사행성도 뭐 어? 그다 해봤어요 경마 경륜 경정뭐 이거 다해다 다 배워놨어요 근데 그거 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걸안 해본 게 뭐냐면은 저 강원도에 그 있는 거 뭐지 탄광에 있는 거. 그, 뭐라 하더라? 아, 이로 생각이 안 나는데. 강원도에서 뭐또 그런 사행성 있어요. 탄강지대 사는 거. 그거는 내가 안 해본 게 뭐냐면, 멀어가지고. 나 뭔데 그런 데는 안 가거든요. 그리고 저 청소인가 돼 가면 또 소싸움 하는데 그것도 돈 걸고 하는 말이더라고. 근데 그안 해봤어요. 멀어가지고. 뭐 가까이서만 해볼 텐데. 예, 그래서 그런 거다 배워만 놓고 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 내가 이제 그런 나쁜 길로 들어가가지고, 어 집안 말아먹고 뭐 이런 거 언제 하면은 예, 안 되니까 하여튼 그런 거를 안 하는데 이 유튜브에서는 이제 그런 거를 어그저와 의견이 같아요. 예 그런 걸 하지 말아라 뭐사형성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성이라는 데 굉장히 좋고 그래서 이 노래 같은 것도 좋은데 노래 같은 거는. 해봐야 나한테 수입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해도 또몇 가지 문제는 조금 있으면 내가 여러분에게 영상을 보여드리겠는데 요번에 TV조선에서 예, 유튜브에 대해서 어, 수익이 얼만가 한 것에 대해서 낱낱이 공개를 했어요 그 영상을 여러분에게 네, 보여 드릴게요 자 우선 어, 유튜브에 대해서 유튜브 돈벌이에 대해서 제가 어, 알아볼게요 돈벌이 안된다고 하면 나 하면 옛날에 집어치웠어요 다음은 한 달에 1 0백억이고 천어이고 돈벌이가 된다니까요,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예. 막속 터지고 하는 일 있어도 그냥 참고 있는 거지. 돈벌이 안 된다면 뭐하러 이제 해요안 하죠. 그래서 예. 유튜브에서도 돈벌이가 어, 될수 있다. 음, 될수 있다. 그리고 그 돈벌이도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될수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예. 근데 내가 그 많은 사행성 그런 거다 배워도 좋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안 하는데 유튜브는 그런 사행성과 같은 돈벌이가 아니고 좋은 방법으로 돈을 벌수 있다 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는 유튜브는 이제 하려고 해요. 다른 건다배워만 놓고 안 하는데 유튜브는 배워가지고 하려고 그래. 지금도 이제 배우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의 돈벌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상세히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아, 우리가 지금 유저님들 이렇게 이웃을마실을 댕겨보면은, 에 돈벌이에 대한 걸 제가 그동안에 많이 물어봤는데, 천명에 십만원 꼴 정도, 어, 오천명 가진 분 전번에 그 밑에 이제 영상에서 하나 있어요. 보면은, 한 달에 오십만원 정도. 근데 그건 딱 그렇게 된게 아니고, 이 광고 수익이, 에, 천차만별이에요. 딱 적은, 근데 대충 룰이 그 정도다 하는 것만 이제 알고 계시면 돼요. 구독자가 천명 정도면 대략 십만원 꼴. 예. 이제 만명 되면 이제 백만 원꼴 정도 이제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만 명이 되어도 내용이 뭐냐가 중요해요. 내용이 예. 어, 그 자기 영상을 올렸다 하면 막 떡상이 난다 떡상이 이제 히트친다는 거 아니에요. 떡상이 난, 나는 그런 걸 올리면은 뭐한 달에 어, 천 명이, 0천명되 돼도 뭐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올릴 수 있고, 그... 구독자가 만 명이 있어도 한 달에 10만 원도 못 보는 사람이 있고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내용이 진짜 배기 영상이 있고 어 쓸데없는 영상이 있고 해서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에도 좀 있으면 이제 나오지만은 tv조천에서 방송을 어저께 하는 걸 내가 찍어 놓있어요 근데 유튜브에서 해 돈벌이 하려고 달려드는 유튜브에 접속되어 있는 사람들 보고 보고 보고 이 방송에서도 에, 유튜버라고 그래요. 유튜버맨 한마디로 유튜브하는 사람들 할때 유튜버 유튜버하면 아그 유튜브하는 사람들 말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고 이 광고 수익에 대해서는 어그 어제 t v 조선에서 상세히 설명을 에, 해 주었어요. 해 주었는데 에, 첫째는 이제 광고 수익이 있고 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입이 기업이 유튜브 접촉 그 자기의 영상을 가진 사람 좋은 영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문제는 영상을 어떻게 좋은 영상을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좋은 영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예. 그래서 지금 전번에 어 14만 명인가 된 사람이 한 달에 뭐 천만 원 넘, 넘게 했다는 거내 영상을 전번에 소개한 적이 있잖아요 그분도 그 정권 <웃음> 정권들 해가지고 어그 다들 이거 돈 잃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정권 해가지고 돈 안내는 방법 이렇게 영상을 올렸을 때 사람들이 뭐 10만명 15만명 이렇게 에 어, 구독을 하게 되고 그 사람 영상을 보게 된다 이거죠 그래 그 영상을 많이 봐주면은 응? 봐, 봐주면은 광고 하시는 분들이 광고 수익이 올라가니까 어 결국은 어, 나도 좋고 광고 광고 주인도 좋고 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가부 쉽게 좋잖아요 근데 이게 광, 이, <웃음> 아, 그, 네 분, 좀 이따 얘기할게요. 하여튼, 내용을 보면, 그렇게 해서, 광고 수익이 아니라도, 어, 자기 영상이 좋은 영상이 있으면, 그, 유튜브 기업이, 이제, 여러분, 유튜버, 그러면 뭐랑 알아야 돼요? 유튜버는 조금 전에 얘기했죠? 기업이 유튜브에 접촉을 해가지고, 협찬금을 낸다. 아, 이렇게 이제 하는 또 수익이 있고, 세 번째는, 수퍼챗 이라는 수입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지금 그 우리가 실방턴 한 대가 막 이렇게 기부금 유튜버들이 기부금 막 이렇게 내는 거봤죠요 나는 아주 정말 꼴보기 싫어서 그거 내는 거 보면 그냥 그 거기서 이제 뛰어 나와버리거든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수입 방법이다 이거지요 예 수퍼챗으로 돈 버는 방법 그건 뭐냐면 유튜버 들의 찬조금 이렇게 돈 버는 이세 가지가 있다고 어, 그, 어제, 저기, TV 조선에서 발표를 했죠. 좀 있으면 이제 여러분이 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선, 음, 그럼 니나 내나 뭐다 유튜브 하면 돈 버냐? 아, 절대 그거 아니에요. 내 지금 우리 그 아는 친척 한 분이 어제 얘기하는 <웃음> 자기 딸이 그 유튜브 하면 돈 번데 뭐 하면서 자기가 뭐 영상 올려가지고 돈번줄 알고 달려들었다고 그러는데 <웃음> 그건 돈벌 때까지 길이 얼마나 험악하고 힘드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험악한 길을 지금 다 헤쳐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 그래서 그 어, 유튜브를 돈벌수 있는 데까지의 조건이 보면 구독자 1 0 0명 이상이 돼야 되고 어, 시청시간 4층 시, 시간 이상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유튜브에서 이렇게 돈벌이가 되는 걸 보고 다음 사이트에서도 여기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음 사이트가 카카오톡하고 지금 현재 연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음 사이트에서는 그런 걸할줄 모르는지 어쨌든 하여튼 안하고 있는데 이 다음과 같이 연합을 하고 있는 카카오톡에서 카카오톡에서 지금 유튜브하고 똑같은 방법을 지금 실행하고 있어요 그래 내가 그 접속을 했더만 요새 계속 영상뻥뻥 떴는데 내가 접촉 안 하고 있어. 요 유튜브에서 내가 정말 돈빠어야되고잘되면이 그쪽으로도 이제 접속을 할 거예요. 양쪽에 돈을 벌겠다. 같은 영상 그쪽으로 올리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어그 유튜브의 에, 행동을 똑같이 모방하는 데가 지금 카톡 이카 예, 카톡이 아니야 카톡 카톡, 카톡. 카톡도. 어, 현재 실시하고 있다 우선 여기까지 여러분 소개해 드리고 자 그러면은 일단 유튜브에서 내가 아직 돈은 못 벌고 있지만 돈은 한달에 10원이고 100원이고 이제 벌은 단계라도 가려고 그러면 어, 이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저에 대한 조건을 일단 한번 볼게요 좀 어떻게 됐나 아 자기 사회에서 이제 이렇게 옆, 옆에 에, 이렇게 내가 어제까지 설명을 잘 했죠 그래서 이렇게 예, 달러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예와 같은 자기 정보가 나와요. 그, 저는 지금 현재, 어, 1000명이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구독자 931명이죠. 그 다음에, 어, 공개 동영상 시청 시간이 4000시간이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저는 지금 현재 3,717시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런, 음, 안내가 나와 있잖아요. 시청 자격, 아, 신청 자격 요건을, 어, 요, 요건, 요건이 충족이 되면 이메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유튜브에서 이메일이 이제 자주 와요. 저에게 개인 정보에 대한 걸. 지금 지난달 실적 뭐 이런 거 어쩌고 해가지고 이제 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유튜브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절차들 자세히 보기, 그 다음에 에, 유튜브 수익 창출 정책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 다 읽어봐야 돼요. 이렇게 보면 거기에 가보면 이제, 에, 어, 아무나 돈 버는 게 아니고 어, 영상 내용이 좋아야 된다 <웃음> 교육적 교육 성격이 있는 거 그렇게 내가 어떤 강의하는 걸 올리면 사람들이 다 그걸 보고 그것을 배워가는 교육성 성격이 있는 그런 강의를 하는 그런 것을 유튜브에서 권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내 강의로 인해 가지고 수익을 돈을 벌수 있는 그런 강의를 올렸을 때 그런 것을 권장하라 하는데, 남을 비판하고, 남을 깨뜨리고 욕설하고, 뭐 이런 거를 유튜브에서 막아요. 예, 막아.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는 유튜브하고 나하고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짝짝꿍 잘 맞는지 몰라. 제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여러분이 그이 달러 표시된 수위 창출로 들어가면 자기 정보를 이렇게 볼수 있다. 하는거 이것을 이제 설명을 했고 이것이 통과되어야 비로소 유튜브에서 돈벌이 시작된다 근데 지금 <웃음> 돈벌이 하는 분들 보면 그 천몇명서 이렇게 된 분들 보면 아이 그거 몇푼 되지도 않은거 귀찮게 봐요 그러다가 영상 또 안올리면 수입이 또 떨어져 버리고요 어? 영상 또뭐 이렇게 올려야 또 오는데 아이 그거 뭐 유튜브 수입 될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하는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영, 콘텐츠 내용이, 내용이 진짜 베개가 아니고 큰 돈벌이를 벌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서, 그래서 그런 거니까,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꼭 들을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앞으로 유튜브에서 돈 벌자고 하는 그런 내용이 뭐냐 하면은, 지금은 제가 아 이것도 누가 아, 이렇게 네, 댓글 달았죠 자 지금은 제가 <웃음> 그 돈벌이 될 만한 영상을 아직 안 만들고 있어요 안 만들고 있어요 예, 앞으로는 이제 돈벌이 될수 있는 영상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도요 보금송 작곡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어 보금송 뿐만 아니라 어 일반 뭐 트로트나 뭐 어, 그런 미녀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하고 여러가지 예, 이렇게 작곡을 이제 앞으로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은 나무 영상을 갖다가 인기가 아무리 있어도 그거는 어, 저작권 때문에 돈벌이가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콘텐츠로 들어가 가지고 그 저작권 위반된 그런 거는 내가 돈벌이가 안 돼요. 저작권 없음 된 것만 내가 돈벌이가 되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노래 올렸는데 이거 어떤 분이 좀 음, 하나 만들어 준다고 누구지 최강배님을 내가 하나 만들어 줬는데 이런 영상 같은 데는 내가 여기서 아무리 인기가 좋아도 나에게 돈벌이가 안 된다 그리고 제가 어, 울엄마 꽃바라기를 불렀는데 이것도 어, 수이, 저작권 없음으로 되어 있는가 모르겠어요 지금 들어가 봐야 하는데 어, 저작권 없음으로 되어 있어야 돈벌이가 돼요이 영상에 대해서 자 그러면 예, 유튜브 그 정책에 들어가보면 어떻게 해서 돈벌이가 만들어지는가 어, 그냥 들어가면 다 돈벌이가 되는게 아니고 예, 정말 그렇게 쉽게 돈, 버, 돈 버는 방법이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광고주하고 나하고 내가 올린 콘텐츠 주인하고 아또아또 아, 또 20분이 지나가지고 영상이 멈췄네요 그래서 거기 이제 들어가서 내용을 읽어보면 은 어 나하고 광고주인하고 이렇게 다리를 놔줘서 돈 벌게 해주는 것이 유튜브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유튜브에서는 광고주인하고 유튜버하고 이렇게 잘 조인을 시켜주는 걸로 이렇게 안내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유튜브에서 그렇게 잘 조인을 시켜줬을 때 내가 광고주인하고 이렇게 협의를 할 때에 에, 내 영상에 대해서 광고주인은 예 내가 당신 영상에 예, 내가 돈을 투자해서 광고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예그 지금 이그 탈렌더 뭐 배우 이런 사람들도 그 광고 한번 하는게 그들의 꿈이잖아요 광고 자기가 인기 있으면 광고를 막 광고 주인 보고 나에게 광고 좀 실어 달라고 막 이렇게 은근히 막 손짓을 하잖아요 왜냐면 광고 한번 할때 이제 그 자리에 몸값을 받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거와 같이 우리도 이제 그런 이제 하나의 스타들이 걷는 그런 길을 말하자면 걷는 거죠. 내가 좋은 영상을 올려주고 막 유튜브 광고 올리고 싶어 하는 광고주에게 막 손짓을 하는 거죠. 어, 나에게 좀 광고 좀 실어주세요. 뭐 해가지고 내가 이제 그 스타가 이제 유튜브에서 스타가 이제 되려고 이제 그렇게 시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광고주 분들과 저하고 잘 접촉이 돼야 된다. 그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떠들어 아도 광고주인이 나를 인정해 주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 지금 연예인들도 광고주인이 그 사람을 안 불러주면 그 사람은 광고에 못 나오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광고주인에게 한번 불림을 받아가는 게 그게 막 꽃이야. 그게 참 굉장히 바래는 내용들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광고 주인들도, 어, 또, 자기 돈을 투자할 때, 어디다가 투자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또, 바꿔 놓고 생각하면 돼. 내가 광고 주인이라면, 아이씨, 어디다가 내, 광, 저 영상에다 내 광고를 올려야 내, 내 수입, 내가, 내 광고 효과가 높지?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자기 광고를 올린 영상이 뜨기를 바라는 거예요. 광고 주인들도. 그, 그러니까 뜨면, 루이 좋고 매부 좋은 거야 나도 또 수익을 떡상이 나서 수입이 나서 좋고 광고 주인도 좋고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어, 유튜브와 우리와 광고주와 어, 이렇게 접촉이 잘 되려면 내가 영상이 인기 스타가 돼야 돼 예.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예, 스타가 되는 거죠 예. 돈벌이가 들어가면 자 그런데 지금 천명이 돼도 한 달에 10만원씩 좀 평균 꼴로 이제 그런 것밖기못 벌고 뭐 아이 그냥 그 짜증만 나그몇번 되지도 않아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아니 그런 수익 없이 그냥 유튜브에 영상 올려 가지고 즐기기도 하는데 아니 그광내 영상에 좀 광고 하도 나 없잖아요 근데 광고 올려 가지고 응그 어? 돈벌리도 되고 광고 주인도 좋다 유튜버들도 좋다 나도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삼 좋다 아니에요 그러면 좋은 게 좋은 거지 일좋다도 좋은데 삼 좋다면 얼마나 좋으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튜브 진정한 리얼 유튜버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놀라운 광고 수입 이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광고 수익에 대한 에 수익에 대한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익에 대한 그 어제 그 t v 조선 방송된 거 한번 들어볼게요. 20%는 연평균 2억 원 정도를 벌었는데 반면 하위 50%의 수입은 자 여기서 멈추고 제가 조금 설명을 할게요. 이 구분을 보면 이게 TV조선은 방송된 내용이에요. 전체 학계가 2,776명이 875억 1,100만 원을 번다. 유튜브를 해가지고 예, 이렇게 되고, 에, 상위 그룹을 보면은 27명이 에, 181억 2500, 2500만원을 번다. 이렇게 이제 이 발표가 돼 있고, 상위 10%, 또저 조금 낮은 상위, 중 우리 내가 말한 중위급이죠. 227명은 현재 유튜브에 접속해서 돈 벌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에 얘해요 이런 사람 속에 우리가 들어가려니까 유튜브는 세계가 어, 를 상대로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낸 통계만 지금 이런데 이런 내가 유튜브를 잘해 가지고 277명에 들어가거나 27명 속에 들어가거나 들어가야 돼야 이만한 수익을 올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도 뭐다돈 버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예 그렇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콘텐츠 내용이 뭐냐 예, 이것이 예, 이런 것을 만들어 내고 못 만들어 내고 좌우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위급을 보면 1388명이 합계금이 15억을 본다 이렇게 이제 돼 있잖아요. 그리고 하위 30% 정도는 그연 100만 원밖에 못본다한 달에 돈 10만 원밖에 못본다는 거지.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은 <웃음> 방송 내용을 다 들어보고 또 다음 얘기를 할게요. 연평균 108만 원 정도였고 연 100만 1 원조차 못 버는 경우도 어... 상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버 세계에서도 빈부격차가 뚜렷하다는 게 수치로 드러난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 구독자 3천만 명으로 월 수입이 22억 원이 넘는다는 한 유튜브의 주인공은 작년 서울 강남에 있는 95억 원대 빌딩을 구매했습니다. 아, TV조선과 미스앤 미스터트롯 유튜브 채널도 인기입니다. 반면 수익이 마이너스인 전문가 유튜버들도 있는데요. 저, 전문 학술 채널이나 시사 채널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 돈이 들어가는 거죠. 매번 만들 때마다 그러나 이 외교안보 이슈라는 것은 정보의 비대칭성, 가장 심한 곳이기 때문에 해설을 해주는 게 공익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뭐, 수익도 수익이지만 이렇게 공익적 목적으로 하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궁금한 게 유튜브 수익은 산정하는 기준이 따로 정해진 게 있습니까? 네, 구글은 이 유튜버들에게 세 가지 수익 경로를 열어줬습니다. 먼저, 동영상 중간에 들어가는 광고 수익, 그리고 기업이 해당 유튜버에게 접촉해서 협찬하는 경우와 시청자에게서 후원을 받아 구글과 수익을 나누는 슈퍼챗이 있습니다. 제가 풍문으로 듣기로는 광고를 뭐한번클릭 할 때마다 일 원이나 이원 정도 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어, 아닙니다. 크릭스와 연관은 있지만 한번 누를 때마다 이원 이런, 이런 방식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 어, 구글이 광고비를 어떻게 산정하는지는 공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직은 베일에 가려져 있는 거군요. 네. 어, 그런데 앞서 수익을 신고한 유튜버가 2,700여 명이라고 했는데 신고를 안한 유튜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네. 신고를 안 하면 세금도 안낼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광고 수입 금액을 누락시켜서 45억 원의 수입을 올리고도 수입을 탈루한 유튜버들에게 10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이게 자진 신고에만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어, 탈세 가능성은 상존하고 어,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렇게 유튜브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네. 송사에 휘말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지난해 총선 전국에서 당시 민주당의 이낙연 후보는 간첩이다 어, 이런 허위 내용을 방송한 40대 남성 유튜버가 지난달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요 어, 또 다른 이름난 유튜버는 자신의 유튜브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회사 제품을 과장 강, 광고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시장이 커지는 만큼 탈세 부분도 잘 점검을 해야겠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저작권법이나 명예훼손 같은 경우도 잘 챙겨봐야겠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에, 방송 내용을 잘 들어봤죠. 에, 그래서 어, TV조선에서 유튜브에서 접촉해가지고 어, 그상사 내용을 물었을 때 유튜브에서 더 상세한 것은 대답을 안 해줬다. 이런 내용을 지금 방송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우리가 이 같이 유튜브를 하면서 모든 유튜버들이, 음, 다뭐큰 광고 수익을 올리고 또, 어, 그 기업들이 접촉을 하려고 애를 써서 자기가 후원금을 내고 또 자기가 인기 있는 영상을 올려가지고 우리가 어, 실시간 방송을 했을 때, 뭐, 거기서 유튜버들이 막 찬조금을 팍팍 내고, 이런 이제 그 수입, 세 가지 방법에서 수입이 에, 올려질 때에, 예, 여러분들이, 어, 이제는 과거에 유튜브 하던 그런 걸 이제 조금 좀 달리 생각해야 되겠다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전에는 유튜브를 내가 내 취미생활로 내가 에, 시를 만들어서 올렸다던가 내가 노래를 나무 노래를 불렀다든지 뭐 어? 이런 이렇게 취미 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야 이거 잘하면 어 나도 인기도 없고 어, 스타가 되는 거죠. 여기 유튜브 내에서 유튜브도 뭐저 일반 어, 연예인 스타나 뭐큰 차이 안 나요. 엄청 어그 놀라운 그런 인기 스타가 될수 있어요. 방송에서. 다뭐 좋은 어, 콘텐츠 있다고 면 나도 그것도 콘텐츠 보러 갈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봐주기만 하면 어? 봐주으로서 자기가 또그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고 돈을 주는 건데 어, 다 서로 좋고 좋고 좋고 막 쌓이는 거잖아요 예. 지금 현재 3조코인데 4조코 5조코 막 10조코가 될 수가 있잖아요 이 조코가 막 쌓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좋고 좋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쌓이면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는 여러분이 꼭 경계할 필요가 없다 정말 여러분들 잘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자기 인기도 관리할 수 있고 스타가 되는 것도 될수 있고 또 여기는 나이 제한도 없잖아요 아 인기인들은 사실 그래요 노래 안만 잘해도요. 즘 나이든 사람은 가서 꽝이에요. <웃음> 나이든 사람은 수입 없어요. 노래 안만 잘해도요. 예, 그래서 뜬모든 내뭐 노래 우리 여동생 올리면 뭐 아이 TV 나가 보지 그래요. 아이 TV 그 TV 나가 다 듣고 돈드는 거예요. 예, 난돈 들어가면 하는 건안 하거든요. 그 나가서 뭐뭘해이 나이에 돼 가지고 그래서 어, 우리가 이 유튜브는 참 좋은 게 나이도 제한 없다. 예 나이도 제한 없다 어, 그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갑인갑다 지내도 유튜브를 할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기똥차게 좋은거에 좋은게 예, 리얼 유튜버다 예 여러분 오케이 예 여러분 유튜브 잘해 가지고 예 여러분 인기 스타 되세요 그리고 짭짤한 수익 올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또, 건강해지세요. 왜냐하면 좋은 형상 많이 올라가면요. 예, 자기 건강도 또 좋아져요. 예, 그게 희한하죠. 예. 그 좋은 게 좋다 하는 게 그게 헛말이 아니야. 예. 좋은 게 자꾸 좋아지는 현상이 일어나요. 예. 야, 이게 내가 지금 설교 시간 같으면 할렐루야를 한번 하고 싶은데 설교 시간이 아니라서 이제 그것도, 그것도 못하고. 아무튼 아, 유튜브는 굉장히 좋은 거다. 여러분이 잘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할수 있다 예. 잘못하면 조금 전에 방송도 봤죠 예. 잘못하면 또 깜빵도 간다 유튜브 잘못하면 예. 예. 그렇게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특히 유튜브에서도 그런 룰이 적용이 되더라 예. 여러분 화이팅